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판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법 2편입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 저는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한 방법으로 판교에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법과 기존에 건축된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건축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다가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1과 2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집을 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축에 관한 것과 아 네번째로 자금계획과 전체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로 건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평생 아파트에서만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편하고 좋더라도 평생을 사시면서 한 번쯤 나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이 맞는지 내 집을 단한 번이라도 짓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은 아니지만 판교와 같은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평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나 하고 싶지만 직장이나 아이들의 교육, 생활환경 때문에 좀 망설여진다고요? 또 건축이라는 것이 부담스럽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먼저 직장이나 자녀교육, 생활환경 면에서 판교는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좋다고, 먼저 이곳에서 살아본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걸어놓은 판교 단독주택을 소개한 영상을 꼭 보시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에 대한 부담도 그 누구보다 판교주택에 대한 설계와 건축 경험이 많은 건축 전문가인 제가 확실하게 보장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일종의 CM이나 PM방식 이 CM이나 PM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에 또 자세하게 소개한 영상을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M이나 PM 방식을 잘 활용한다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투잡으로 충분하고 또 아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니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집 짓는 일은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해도 아래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건축은 어렵다. 또는 힘들다, 복잡하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무섭다느니, 춥다느니 여러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남이 지어준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까 아파트만 최상의 집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 소위 집장사라는 사람들이 날림집으로 지은 시절의 집이나 단열 기준도 없고 감리나 특검 등 관리 시스템도 없고 자재도 좋지 않던 시절의 집이나 그렇지 요즘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물만을 전문으로 건축하는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업체가 시공을 하고 또한 감리와 특검 제도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더 단열도 잘 되고 품질 좋은 시공을 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판교 단독주택들인데 아마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설계수준이나 공사수준은 일반 전원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서울 지역의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즘은 전문화 세분화된 세상으로 단독주택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건축 전문가들도 많고 그런 좋은 건축사와 업체를 만나 그분들에게 일임을 하면 전혀 걱정 없이 편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판교 단독주택 건축주들이 오히려 모든 건축과정을 즐기면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점은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내집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지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즐거운 일이며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아파트야 그게 어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특성이나 취향에 맞게 지은 집입니까 가장 보편화되고 가장 일반적인 경향에 맞게 수백 수천 가구를 지은 집이 마치 내게 딱 맞는 집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게 어디 집이 내게 맞춘 집입니까? 내가 그 집에 맞춰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옷에다 내 몸을 맞춰 입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비싼 분양가 아니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면서 왜 그렇게 덜 사십니까? 내 특성, 우리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집을 설계한다? 이 얼마나 꿈같은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까? 내 집을 짓는 모든 과정을 즐기면서 충분히 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대지 구입과 설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판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먼저 대지를 구입해야 할텐데 몇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판교 단독주택 대지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지를 물색해야 할텐데 이러한 대지가 나왔다고 그래서 덥석 계약하지 마시고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관련 법규와 특히 판교 신도시의 지구단위 지침을 확인해 본후 기본계획 소위 사람들은 뭐 가설계라고 말합니다만 이 기본계획을 해서 자신이 구상하는 설계가 나올지 검토해 본후 땅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판교 단독주택지에는 지구단의 지침 예를 들면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주차진입불허구간 등 특이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내용과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건축관련법을 적용했을 때 해당 대지에 어떠한 건축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설계는 집짓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신중히 설계를 해야 하고 전문성과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를 하는 건축사라고 다 같은 건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주택 특히 판교의 특성을 잘 아는 설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축사는 건축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집짓기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이 건축사만 잘 선정하고 이 건축사만 잘 활용한다면 집짓기는 아주 쉽게 진행된다고 볼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CM 또는 PM이라고 하는 것으로 CM은 Construction Management, PM은 Project Management 약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링크를 걸어둘 것입니다. 즉 집짓기의 모든 과정을 관여하는 건축사를 PM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지를 선정할 때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서를 검토해주며 공사계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지급과 공사감독, 나아가서는 준공검사와 하자관리 등집짓기의전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설계와 건축허가를 마치면 공사를 하는데 시공도 당연히 설계처럼 단독주택 특히 판교주택을 잘 알고 경험이 있는 시공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바로 이런 과정에 대하여도 건축을 잘 모르고 건축 경험이 없는 건축주를 대신할 수 있고 건축적 편에서 도움을 주는 PM 역할을 하는 건축사를 잘 활용한다면 전반적인 공사 부분도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고 특히 직장생활이나 하시는 사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CM과 PM에 관련된 영상을 꼭 보시기를 관건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금 계획과 전체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집짓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 자금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러한 자금이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 사실 집짓기는 아파트를 사거나 집을 구입하는 것에 비하여 한꺼번에 전체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강화된 아파트 대출에 비해서 집을 짓는 데는 땅값과 건축비까지 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금계획은 땅값이야 거의 일시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공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해도 되므로 공사기간은 대략 한 5-6개월 정도 소요될텐데 이를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시공사와 잘 협의를 한다면 입주를 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매매 잔금이나 전세금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사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거나 PM을 맡은 건축사가 공정을 확인해서 공사가 진행된 만큼만 지급함으로 공사비를 떼이거나 날린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흔히들 공사비를 상해당할 염려가 있다고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전혀 그럴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비용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값은 대지가 70평 내외인데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10억에서 15억원 정도인 것 같고 공사비는 면적과 기하유무 그리고 공사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 70평 정도의 집을 짓는다고 한다고 하면 5억 내지 8억 정도를 가지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타 설계 감리비도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땅이나 공사비, 설계비 등 모든 과정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인데 특히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재나 인테리어, 가구 등에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으로 그렇지만 않는다면 집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와 같이 시행사 비용이니 홍보비, 분양대행료니 프리미엄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아파트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지금까지는 한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말씀드렸고 만약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가구 주택을 건축해서 한가구를 임대해주는 경우에는 5억 내지 6억원 정도로 전세를 드릴 수가 있어서 아마 이러한 것을 고려한 자금계획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자 지금까지 판교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방법 2편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계획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또 평생 답답하고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아파트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 지금의 아파트값이나 전세비용 정도면 충분하게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실행력과 결단력이 중요하지 않까 생각합니다. 바로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의 특성과 취향에 맞게 다양하고 멋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보다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다양한 취미생활과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향할 수 있는 우리 집 특히 아이들을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어린 시절의 꿈과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집을 그것도 원가로 그림 같은 2층짜리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판교에 건축된 집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